Ladies and gentlemen, we are about to arrive at k i l t e c h GJ Station. If this is your destination, please be prepared to disembark. 저는 지금 평택지제역, 평택지제역에 도착합니다.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평택지제역 내리실 분은 열차 진행방향 왼쪽입니다. 고맙습니다.